테스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오늘부터 이야기의 주제는 라이브 커머스를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해야 되는 이유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어,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PC를 통해서 집에서 또 내배장에서 편안하게 1인 홈쇼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가입비도 없고요. 어, 송출료도 없습니다. 이제 판매되는 거에 대한 수수료만 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좀 두렵죠? 이걸 방송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개념을 좀 어, 떨쳐내야 됩니다. 우리가 화상통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그냥 비대면 시대니까 요즘에는 사람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는 거. 또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갖고 있어요. 사실 매장 갔는데 자꾸 말시키고 귀찮게 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요즘 매장들은요, 말을 안 겁니다. 대신에 내가 필요할 때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라이브 커머스는 이 대세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만남에 대한 두려움, 피도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를 왜 해야 되느냐? 이번에는 판매자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면요, 영업을 하면요, 가장 힘든 게 설득이잖아요. 매출 올리기 위해서는 사려고 마음먹고 온 사람한테 파는 것보다는 업셀링을 하거나 아무 생각 없는 사람한테 매출 올려야 되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절을 당합니다. 자, 거절당하면 막 행복하세요? <웃음> 아니잖아요. 누구나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그래서 영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라이브 커머스는요 거절 당해도 직접적으로 대면 거절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덜 받습니다 물론 뭐 채팅창으로 부정적인 메시지를 올리시는 분이 계시지만 극히 드물고요 이살 마음이 없으면 뭐 나가면 돼요 어, 진행자는 그걸 볼 수도 없고요 이 장사나 영업을 할때 거절이 두려우시다면 라이브 커머스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이 장사를 하다 보면 일정한 시간에만 영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권에 따라서 손님이 몰리는 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요, 다른 상권은 다른 시간대에 손님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오피스단지가 많은 곳은 점심에 손님이 많지만 유흥가는또 저녁에 손님이 많잖아요. 가게에 손님이 많을 때도 있지만 손님이 없는 시간도 있단 말이에요. 손님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면 좋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24시간 언제나 방송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낮에 가게를 갈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야근을 한다거나 또는 2교대나 3교대 근무를 하는 그런 경우 가게를 어,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용하는 시간을 활용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뭐 인테리어라든가 점포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현재 라이브 커머스는요. 판매가 돼야만 수수료를 가져가는 책입니다 일반적인 가게 장사는 판매가 되지 않아도 기본적인 임대료의 고정비가 발생을 하는데요 라이브 커머스는 고정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팔려야만 대금을 지불하니까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도 심지어 외국에 있는 사람도 고객이 될수 있으니까 또 내가 해외 가서 방송할 수도 있고요 훨씬 다양한 고객을 만날 수 있죠 자세 번째입니다 악성 재고 처리에 용이합니다 이 재고를 처리하자니 가격을 좀 내려야 되는데 가격을 내리면 기존 고객들의 반발 또 단고를 놓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 라이브 커머스는 생방송 중에만 가격을 내리고 팔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가격이 노출되지 않고요 또 방송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판매 중지를 걸수 있어서 기존 고객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악성 재고의 현금화에 라이브 커머스는 아주 제격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단골을 쉽게 만듭니다 일반 가게에서 단골을 만들려면 요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행사가 있어서 단골에게 연락을 하려 해도 한꺼번에 매번 즉각적으로 연락하는 방법도 쉽지 않고요 요즘 또 정보 공격 때문에 함부로 했다가는 또 큰일 납니다 라이브 커머스는요팔로우 기능들이 다 있어요 고객이 체크하면 매번 방송할 때마다 이푸시뭐 이런 알람이 가기 때문에 손쉽게 단고를 확보하고요. 서비스 할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마케팅 비용이 적게 됩니다. 광고비를 지출하면 매출 양상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는 광고비를 따로 지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소비자에게 노출되거든요. 이이 방송을 시작하면 고객이 방문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이핑하는 고객들 덕분에 추가 매출이 일어나게 돼요. 현재 네이버의 라이브 커머스는 요 라이브 방송을 예고할 수 있게 해 주거든요. 예고를 걸게 되면 일정 부분 상단에 랜덤으로 방송 예고 안내를 해줍니다. 비용 없이도 마케팅 효과를 볼수 있는 거죠. 어떠세요? 라이브 커머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라이브 커머스를 잘 할지를 차근차근 풀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